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존감을 하늘을 찌르고 50이 된 나를 생각해봤을 때 후회하지 않고 살 자신이 있고 어떤 말을 들어도 내멘탈은 강해서 모든 걸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도 무방하다. 그렇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김사장입니다. 오늘 예지없이 초대 손님을 다시 한번 등장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찍은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두번째 출연을 시켰습니다. 불를 사람이 없으니까 급하게 또 모셔서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첫번째 저희가 찍은 영상 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떡상에 올줄 알고... <웃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무나 결혼 얘기를 끄집어내면 조회수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도 될줄 알았지만 안되는 건 안되는 거더라고요 사천 조회수인가? 저희는 4000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4만 그 이상 40만을 솔직히 노리고 찍은 영상이에요 근데 4000밖에 조회수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만족하는데 음, 만족.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 채널이잖아요 저희 와이프한테 상당히 좀 실망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와이프를 꺼낸다는 건 치트키를 썼다는 겁니다 최후의 카드를 꺼낸 건데 그 최후의 카드가 빗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사천 어, 그 이상이 되는 영상을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결혼에 관한 주제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쨌든 결혼이란 주제에 대해서 떠들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10년차이기도 하고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애도 있고 10년차고 그러네요 그두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주제가 뭐였지? 주제가 뭐였지? <웃음> 내가 게스트잖아 오늘의 주제는 딩크족이었던 저희 둘이 애를 낳고 지금 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되게 못한다 오늘 <웃음> 이걸 관심 있어 할까? 아... 어... 저희 와이프의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아이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데 사실은 좋아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키우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겪는 시행착오들이 아이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보다는 힘들게 다가왔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 약간 좀 이기적이잖아 자기가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나는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해봤고 둘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고 아이가 태어나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바에야 난 낳지 않겠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삶에 아이가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남편도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본인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자체도 꺼내지도 않고 둘이만 그냥 재밌게잘 살면 되지 않냐 합의를 받기 때문에 가게를 시작을 하고 둘이서 같이 일을 했었지 우리는 지금 친정집에 있잖아 독립을 한 후에 아이를 좀 가져야겠다 생각을 또 했기도 했었지 저는 없었어요 <웃음> 저는 독립을 할 생각이 일도 없고 <웃음>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 <웃음>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애를 싫어했어요. 애가 싫었어요. 무턱대고 애가 싫다, 좋다를 떠나서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 싫었고요. 싫다기보다 쳐다보면 오잖아요. 아이 컨택 자체도 막 무서워서 피하고 애가 오면 그냥 싫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를 낳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먹고 살기가 각박하잖아요. 지금 우리 둘만 살기도 각박한데, 아,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애를 낳지 말자 생각을 한 것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애가 없어도 재밌었습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더하자면 주변에서 키우는 모습들을 보고 환경들을 봐오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들 이렇게 살아요 해주는 것들, 애한테 쏟아붓는 정성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렇게 해줄수지 못하기 때문에 낫지 말자 라고 단정 지었던 것도 사실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도 있어요 남들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나는 그들처럼 될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안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걸 후회하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지금은 들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좀더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애를 낳지 말자라고 미뤄왔던 것도 맞아요. 4년 동안 애 없이 잘 살았는데 4년 차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애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날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는 왜 아이 안 낳나 이런 소리를 하니까 신혼이 되게 즐겁고 설레고 재밌고 맞아요. 뭐 이런 게 있다가 재미가 없어요. 만큼 <웃음> 할게 없어요. 4년차 되면 4년차도 길죠. 뭐 3년차 되면 할게 없습니다. 연애까지 한 것까지 아마 아, 한 5년은 그냥 그냥... 길죠. 할게 없어요. 사실은 내 인생의 모토는 평범하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내 인생의 모토인데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 내가 딩크족으로 살기에는 내 멘탈이 좀 약했어. 주위에서 계속 <웃음> 푸시하는 것들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자신이 난 사실 없었어 그럴 바에 낫는 게 <웃음> 앞으로를 위해서 행복할 거다 뭐 이런 판단이 맞죠 처음에는 어, 미루고 있다 미루고 있다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좀안 생기는 거 아니야? 불임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았어 저희가 <웃음> 마음이 넓지 못합니다 약간 옹졸한 게 있고요 귀가 얇고 그래요 뭐 그러다 보니까 되게 태어난 척하고 되게 센 척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웃음> 댓글을 막 남겨서 되게 센 척합니다 아무리 욕을 해봐라 난 모른다 하는데 사실 아, 나... 다 기억합니다.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네가 낳던 말던 나할바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한 3년 잘 지냈죠. 우리 둘은 재밌으니까. 뭐 이러면서 포장 아닌 포장을 하면서 우리는 즐겼어요. 50살이 됐을 때 <웃음> 생각을 해봤어. 내가 인생의 모토가 가장 평범하고 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남들 하는 건다 호시단 말이야 또. 음. 남들은 아이가 이 어 우리에 뭐 이번에 대학 갔잖아 막 이러고 졸업하잖아 뭐 이러는데 난할 말이 없을 것 같고란 말이지 음. 생각을 또 해봤어 내가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 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조언을 구하거나 이럴 사람이 없어서 옛날에 했던 말 가만히 곱씹어 봤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거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거다 그런 얘기를 되게 엄마들이 많이 하잖아 <웃음> 우리 엄마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런 얘기를 하는 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지금 느끼잖아 그 그치. 근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분명히. 오빠와 나는 피가 섞인 건 아니잖아? 응, 응. 그래서 싫어질 수도 있다고 그치. 생각을 했어, 나는. 4년차 되니까 싫어질 수도 있겠는데? 어. <웃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무리 싫은 짓을 해도 떨어질 수가 그, 없어요. 싫어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웃음> 내일도 살 거고요. 내년에도 살고 있겠죠.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딩크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사도 존중을 합니다. 근데 확고한 자기네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외부의 영향으로 남들처럼 나는 키울 수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딩크족이 아니에요. 애를 낳으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삐끗 잘못하다가 아, 우리들은 잘살 거야 하다가 확고한 그 세계관이 없으신 분들이 애를 안 낳고 가는 새끼로 빠집니다 자존감이 둘다 음. 높아야지 서로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서로 배려도 잘하고 남들의 시선도 신경쓰지 않고 꿋꿋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음. 그렇죠. 가능한거지 아이를 낳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준비를 하고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든 건 맞아 지옥문이 열리는 건 아, 맞아 열려. 헬게이트가 열린다 그러잖아 <웃음> 딩크족인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아 내가 지옥문이 열려서 어,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래 너도 한번 다 해봐라. 그래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거 아니냐 사람들도 있더라고요아 솔직히 계속 아 남들이 애를 낳단 말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남들이 애를 낳아서 고생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그런 사람 봤어. <웃음> 결혼한 친구들이 물어보면 난애 낳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나와서 저는 지금 되게 좋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 가족이라는게 이루어지면 그 힘은 무시할 수 없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자식을 낳을까 말까 이렇게 그냥 고민하시는 분들은 남들 낳는 것처럼 낳으세요. <웃음> 갑자기 뭐 딩크족을 선택해. 그래. <웃음> 아 그러니까 고민을 하잖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낳으시면 되고요. 나는 우리 둘이 잘살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확실한 길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요. 딩크적으로 못해줄 것 같고 많은 걸 못해줄 것 같아서 아 그대로 흙수저가 오. 흙수저를 물려주기 싫어서 낳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애 유모차를 100만원, 200만원짜리에 끌고 다니면 신분이 상승이 됩니까? 이유식은 뭐 유기농 먹이면 애가 뭐 장수합니까? 키가 큽니까? 분유, 뭐 분유 뭐한 8만원, 10만원짜리 먹이면 애가 무슨 뭐 화장실을 잘 갑니까? 애가 뭐 병원을 안 가요 똑같아요. 그런 거 신경 써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애를 낳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나도 그런 사람이었잖아. 남의 시선에 많이 신경을 쓰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군걸 입고. 해주고 싶고 좋은 유모차 태워주고 음. 싶고 그런 속물 중에 하나였잖아. 그랬었어요. 근데 마음을 이제 아기를 낳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가장 먼저 내가 마음을 다 잡은 게아 내가 얘한테 물질적인 풍요를 줄 수는 없지만 정신적인 풍요는 줘야겠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또또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또는 다른 채널에서 떠드는 얘기가 정답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얘기만 들으시면 되고요 공감하시는 내용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면 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전 영상처럼 사천이 나오면 다신 찍지 않을 겁니다 <웃음>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고 오겠습니다 문득 도 드는 생각이 우리 딸이 또는 20년 후에 우리 딸이 나는 딩크족으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길이 행복하다면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지만 엄마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낳은 일이다 좋은 말인데 꼰대 같은 얘기예요 그죠? <웃음> 딩크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존감의 하늘을 찌르고 50이 된 나를 생각해 봤을 때 후회하지 않고 살 자신이 있고 어떤 말을 들어도 내멘탈은 강해서 모든 걸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도 무방하다 그렇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